한 주택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어 다시 안내합니다. 매도자의 사정으로 종전금액 2억 7천만원에서 2천만원 내린 2억 5천만원에 매도합니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환경이며 원래 매입한 금액보다 저렴한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의 알프스로 알려진 청정 칠갑산자락의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충남 청양군 장평면 지천리 인데요.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계략적인 경계 및 정보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의 대지와 전 농림지역의 임야로 전체 면적 1512제곱미터 약 457평 총 3필지입니다. 이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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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와그 옆에 창고입니다. 여기도 넓은 공간입니다. 차고 옆으로 확장 공간이 있습니다. 차고와 창고 옆모퉁이 벽체에 있는 약단의 크랙은 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차고 옆 계단을 통해 집으로 향합니다. 차고 위의 발코니는 마당이라고 할 만큼 널찍합니다. 좋은 계절이 오면 멋진 석재 테이블에서 차를 마시는 여유를 즐겨도 좋은 환경입니다. 위로 돌아가니 화목 아궁이가 있네요. 장작도 푸짐하게 쌓여 있습니다. 집 내부에서 황토방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으로 접근할때 보았던 석축위의 텃밭은 계절마다 각가지 채소를 자급자족할 정도의 면적입니다. 원두막과 그네도 있네요. 한국의 알프스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바로 옆에 상수도는 텃밭을 꾸리는데 요긴할 것입니다. 상수도는 지역 상수도입니다. 제멋대로 싸운듯 자연 친화적인 돌 계단 옆에는 난방을 책임지는 LPG 가스통이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니 제법 너른 밭이 나타나네요. 밭으로 사용해도 좋지만 치안껏 나무를 심고 가꿔도 좋을 것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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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박이장도 설치되어 있네요. 거실은 전면과 측면을 창을 통해 밖의 풍경이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계절이 바뀌면 더욱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실 천장은 현백으로 마감한 박공 형태로 되어 있고 벽체는 황토벽돌과 현백으로 되어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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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인 구조입니다. 과하게 꾸미지 않으면서도 공간 활용이 좋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알프스라는 별칭을 갖고 있을 만큼 청정하고 아름다운 필갑산 자락에 자리 잡은 곳입니다. 집의 방향이 북서양인 것이 조금 아쉽지만 멋진 풍경을 감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충분히 성쇄될 만한 부분입니다. 집뒤편의산 120m 내외에 산소두개 있으나 지상에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 큰 영향 없습니다. 한국의 청정 알프스에서 자연을 버타실 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